상한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부토 이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116-91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10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상한 김밥으로 저녁 식사를 한후 구토와 설사를 지속하다가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쟁점,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망인은 상한 김밥을 먹은 후 채하여 위속의 음식물을 토하던 중 의식저하에 따른 위속 분비물의 기도 및 폐내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즉 망인은 김밥 등을 먹는 외부적 행위를 의하여 체한 후보토를 하던 중위속 분비물이 기도나 폐내로 흡인되는 바람에 흡인성 폐렴이라는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망인의 흡인성 폐렴이 세균이 존재하는 위 분비물의 흡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균성, 흡인성, 폐렴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기왕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치매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위 외부적 행위에 따른 위속 분비물의 흡인이라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망인이 상한김밥 등을 섭취한 후 체해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토하던 중 구강이나 위, 소, 분비물 등을 흡입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이 의학적으로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긴 어렵습니다. 쟁점,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의 경우 상한 김밥을 먹은 후 장염을 일으켜 구토, 설사 등을 하다가 위 내용물의 불특정 흡입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킨 점, 그후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진료를 받다가 혈중 산소 농도가 감소하는 등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악화된후 호흡곤란으로 중태에 빠져 기복증의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점, 김밥이 상한 것에 의한 장염 바이러스로 인한 구토와그 과정에서 위, 속 분비물의 폐내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생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점, 따라서 상한 김밥 섭취가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되어 외부적인 감염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마지막으로 복막염에 소견을 보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흡인성 폐렴과 별개로 질병인 장염이 독자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사 H는 치료 과정 중에 혈사 증상 등 장염의 심화의 근거가 빈약하고 흡인 이후 보였던 흡인성 폐렴이 일시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보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감정인 J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흡인에 의한 폐렴이며 망인은 최초 내원하여 흡인성 폐렴이 일시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악화되어 폐혈증이 오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사 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망인의 질병이나 치매 등이 공동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설령 장염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거나 망인이 치매 등 자주 흡인이 될수 있는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1년의 경과로 보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망인이 김밥 등을 섭취한 후배 탈이나 토하던 중 위속, 분빗물 등을 흡입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김밥을 먹고 잠을 잤다는 사정이 의학적으로는 사인이 아닌 유인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